자 여러분, 저희 어머니가 오셨습니다. 인사 좀한번 해주세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웃음> 저는 오늘 세팅을 지금 한2 시간 정도 걸고 고건자 하다라고. 아, 오늘 아침부터 한 끼를 안 먹었는데 지금 4 시거든요, 4 시. 매시? 어머니 표, 이 제육볶음과 그리고 삼겹살에 구워서 네, 아이들랑 이 같이 오늘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네 잠깐 세팅을 한번 보여드리자면, 네, 그냥 오늘 안에서 먹으려고 하다가 날씨도 따뜻하고 그래가지고. 네, 바깥에다가 세팅을 했어요 어, 마렉스 롤테이블을 가져왔고 몬테라 그란데 사이즈 두개 CVT 두개 이고요 그리고 이거는 캠퍼필드 에그셰어두개 이렇게 세팅했습니다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 장작 받침대 이것도 이제 구독자 가지아님이 또 선물로 또 주신 거고요 이거는 아, 이따가 이제 여기다가 랜턴 랜턴 걸거 랜턴 걸이고 이렇게 세팅했고요 오늘은 추울까봐 안쪽에다 하고 라, 라운지 젤터 하고 이렇게 좀 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 날씨가 너무 따뜻합니다 그래서 그냥 일단은 들어와서 자려고 이렇게만 세팅을 해놨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사장님이 여기다 그냥 쓰라고 하셔가지고 밖에다 이렇게 먹으려고 합니다 아이, 아들, 아들이 싹 준비해 갖고 와서 그냥 중식으로 가서 얼마나 맛있는 건지지해달라겠 했더니 엄마 보고 밥 먹으라고 그래? 캠핑에서요이를 얼마나 맛있게 해 갖고 라나 했더니. 도이이 i n 천원 막걸리도 맛있는데 1원막걸리 맛있어 5 0 0천원 막걸리도 맛있어 천원막걸리맛있 막걸리. 맛있, 야, 아들내미가 맛있는 거좀 해줄 줄고 그랬더니 인상이 내가 다 내가 갖고 온 거다 아뭐좀 <웃음> <웃음> 준비 좀 해갖고 맛있는 거좀 가서 어디도 먹고 와야 되겠다, 함께 두겼더니 또그 쌈장을 갖고 와라, 뭘밥좀 <웃음> 갖고 와라 엄마를 <웃음> 해줄 줄알았어 인상이 I a t e i a l a l i t a a t 라이어 스틱. 그거 못할 것 같아요. 그걸로 불을 아. 붙여요. 종구로 없이 이거로. 그래요? 라이어 스틱으로. 오랜만에 야. 불, 오랜만에 불장난하는 거 아니야? 이야, 진짜. 좋다. <웃음> 어? 오랜만에. 이 불, 불, 이게 불이 이게 장난이 아니야, 사실은. 엄청 좋아. 오랜만에 아프지도 않았고, 이 손가락 가지고 이럴 때 엄마 막 붙이러 가고 싶은 줄 알아맨날. 집 근사도 붙이러 가고 그래. 와, 대박. 응. 아우 따뜻해. 아우 따뜻해. 잘못하면 꺼지게 생겼어. 이게 지금 너무 안말랐구나 네. 이, 이, 네. 이게 왜 물나오는 거야? 잠작이네. 응, 계속 올라오는 거야 이게. 이게 막 물나오잖아 이게. 음. 그 피부가 귀찮는데 아까 보니까 피부가 엉망이다. 야 뭐가 다르르르르나그 다, 다, 다. 세수 좀 하고 자꾸만 너 얼굴에 뭐좀 발로 그래. 근데 이법은안 돼. 지금 막 그저... 지난번에 여기 어... 막 터졌지. 안도맞고 밥도 먹고, 도 그렇게 좋 먹고, 기가 뭐가 밥도 리하고비교하고까 옆에 고 밥도 먹고, 밥도 먹고, 도 먹고, 밥도 먹 제가 이 1호 2호만 할때 그때 캠핑하고 나서는 처음인 것 같아요. 아 어머니가 사실 불가마를 굉장히 좋아하신다. 연골이 다 다르셔가지고 뜨거운 걸떼는걸 되게 좋아하시는데 이게 코로나 시국이라 가지고 불가마를 잘못 가시는 거예요. 코로나 걸릴까봐. 근데 불멍을 너무 좋아하시네. 자주 좀 와야 될것 같습니다. 부모님 모시고 이제 불멍 때문에 이제 자주 모시러 와야겠네요 편안으로. 뭔가 굉장히 효도한 것 같아서 되게 뿌듯합니다. <웃음> 뭐한 건은 아닌데. 한것 같아서 부모님 좋아하시는 모습 보니까 되게 뿌듯하네요 그리고 이 불멍, 이화로대로 오늘 처음 써봤는데 확실히 이중연소화로때나 이런 것 비해서는 제가 굉장히 많이 났습니다 한잔 하시죠 짠짠 짱깨비 시작을 한 박스를 사오고, 아, 한 방을 좀더 살까, 캠핑장에서 그렇게 했었는데, 양이 많길래, <웃음> 불멍 얼만큼 하겠어, 이런 생각으로 딱, 그냥 한 박스만 사고 안 샀거든요. 어머니가 다 데우고 가셨어요. <웃음> 불멍 진짜 좋아하죠. 벌써 들어오셨어요? 어떻게 들어오셨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죽지 않게 장작 커서 떼오세요. 조만간 저기 기룡 캠핑장 가가지고, 저 부시크래프트 한번할 겁니다. 복합부 가가지고 산 거, 요거, 2만원 돈도 안 했던 것 같은데, 16,000원인가 17,000원 했던 요 하루 때 오늘 들고 나왔거든요. 그냥 올려놓고 그냥 맥주 한잔 먹고 이렇게 하기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 카즈미 길버트 랜턴, 랜턴 요거, 협찬 받아가지고 그냥 요거는 리뷰 없이 그냥 사용만 해도 된다 그래가지고 그냥 제가 한번 받아가지고 한번 써보고 있습니다 파일 드라이버 요거 힘으로 해야 되나? 어, 힘으로 해야 되네 힘으로 아 힘으로 해야 되네 요 테이블인데요 이렇게 이렇게 테이블이니까 여기 위에다가 여기다 이렇게 맥주막 맥주막 올려놓고 아 이렇게 사용하는 겁니다. 잘 샀네 잘 샀어. 짠짠 짠안비국수는그면은 약간 부러지기도 하고 풀기는 했는데 끊어지지않않든든요 근데 이게 호로록이 안되네 호로록이 가방이 정말 이뻐요 가방이 이렇게 있어서 뭐 눌러도 안 들어가고 안전하게 보관이 가능한 그런 가방입니다 양방향으로 지퍼 다익을 이런 식으로 세워서 사용을 사용이 가능하기도 하고 이거를 제외하고 이런 식으로 걸어서 고리에 걸어서 사용도 가능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전용 쉐이드를 좀 어떻게 좀 했으면 좋겠네요. 이거를 따로 가져다니기가 사실 쉽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철수 어떻게 해야 a 나 d That's why it c a 해야겠네요 가즈 k e 다 in the chuckers. t it in your s h o 됐습니다. 그런 부담을 적게 해서 나중에 늘어나는 거나 이런 것들을 적게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양쪽을 똑같이 탄성을 줄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고 합니다. 똑부터 그냥 쭉접게 되면 마지막에는 이 탄성 끈이 마지막 쪽이 굉장히 짱짱해지면서 좀 부담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The still. We don't We got the spirit. Really... 여러분 죽으란 법은 없는 것 같습니다. <웃음> 날씨가 조금 개가지고 어, 거의 다 말릴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만 더 말리고 그러고 갈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다행입니다. 마음에 드신다 그러면은 구독 좋아요 같이 한번 눌러 주십시오. 자 그럼 여러분 다음에 또짠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짠빠. <목소리> <목소리>